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일타 스캔들은 이제 앞으로 4편만 남았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후반부네요. 남행선과 최지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 보고 싶은데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서 분량이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은 개과천선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라마에서 처음엔 악역이었다가 착한 주인공의 영향으로 결말에서는 착해지는 캐릭터들이 있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고는 합니다. 이 작품에서 악당들이 몇 명이 있는데 먼저 강력범죄수준인 지동희 실장은 개과천선 하기에는 너무 선을 많이 넘어서 무리죠. 다음으로 수아임당 조수희가 있는데요. 수아임당은 과연 막판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수아임당이 지금처럼 그냥 악당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딸 방수화도 마찬가지이고요. 방수화라도 착한 모습이었다면 수아임당도 변할 가능성이 보였을 텐데 두 모녀는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된 배경은 교육입니다. 물론 사교육에 중점이 맞춰진 부분도 있지만 일조의 사나이 주인공 최치열도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에 관련된 작품이니만큼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정신으로 나쁜 짓을 벌인 인간들은 그의 합당한 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학원에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 이 작품을 어린 학생들도 많이 볼 텐데요. 현실에서는 악당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때가 많지만 부디 드라마에서라도 철저하게 본인의 나쁜 행동에 따른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아임 당에게 어울리는 벌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분들 말씀 중에는 수아임 당이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아임 당을 많이들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의 주제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12화에서 이선재가 남해이에게준 시험자료는 13화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선재 엄마가 입을 막으려 노력하겠지만 착한 혜이와 선재는 양심 고백을 하겠죠. 그리고 해당 시험을 0점 처리를 받을 것입니다. 혜이의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치렀어도 1등을 했을 텐데요. 이제 혜이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학교 내에서 1등인 헤이의 부정행위는 널리 퍼지게 되겠죠. 이때 수아임당과 방수아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모녀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조수이는 엄마들 모임에서 남해이의 실력이 그동안 부정행위였다며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방수아도 헤이에게 그동안 너 이렇게 야비하게 해서 1등했나 보구나 라고 조롱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런 전개로 간다면 결말에서 방수아는 수능을 망치고 울고 엄마 수아임당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방수아가 힘든 남의일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수아임당도 그런 딸을 보고 영향을 받아 마지막에 남행선을 도와준다면 남해 이선재 방수아 모두 수능시험도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결말이길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작품인 만큼 훈훈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착한 남해일를 응원하신다면 포채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